사무자동화 시험에서 실격으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사유 중에 첫 번째가 그래프에서 영역의 범위를 잘못 설정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입력하는 값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작성한 학생 성적 현황에서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 이름별 총점과 조정 점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사람은 송경관부터 김찬진까지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죠. 요렇게 일곱 명이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력할 때 자료값을 잘못 입력해서 이소라를 94로 잘못 적어버리면 점수가 85점 이상인 사람이 이소화까지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 입력한 오타 하나 때문에 그래프의 범위 설정이 틀려지기 때문에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값을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두번째 유형은 이상이라는 말을 착각해서 이하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죠. 이하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죠. 그래서 만약에 85점 이상이라는 말을 쓰면 범위를 최종 점수의 85점 이상인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85점 이상이라고 하면 범위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문제가 85점 이하라고 하면 85점 이하가 되는 이쪽이 범위에 포함되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설정하실 때 이상인지 이하인지 알을 정확하게 읽고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이름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이름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총점과 조정점수라고 했기 때문에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총점과 조정점수를 범위 씌우겠습니다. 이제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세로막대를 선택해주겠습니다. 2차원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를 선택해 주시고 차트를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시고 왼쪽에 경계선이 상단의 표와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Alt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 경계선도 맞춰주겠습니다. 항상 Alt키는 누르고 계시고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창 크기 조절이 끝났으면 Alt키를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총점은 묶은 세로막대형 그대로 쓰시면 되고 조정 점수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하라 그랬죠. 조정 점수는 주황색이기 때문에 주황색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조정 점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총점만 데이터 레이블에 값이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총점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는 지금 세로 막대와 꺾은 선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일축은 왼쪽에 보시면 0부터 90까지 숫자가 적혀 있는데 여기를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축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걸 단일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시사항대로 하면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차트의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적어주시고 X축 제목도 적어주겠습니다.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상단에 차트 도구가 뜨죠. 만약에 차트가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차트 도구가 나오질 않습니다. 반드시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에서 기본 가로 축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y 축제목도 적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 기본 세로를 선택해 주시고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X축 항목 단위는 기본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Y축 눈금 단위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내는 총점 저정 점수인데 기본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은 기본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출력물의 크기는 A4 용지에서 2분의 1 범위 내로 만들라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차트를 너무 크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마이너스가 있죠 축소를 해서 이제 한 장에 다 보이는 크기일 때 차트를 표보다 더 크게 만들면 여기에 있는 이 표의 범위보다 차트의 크기가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Alt키 누르시고 적당하게 크기를 줄여서 이 표의 범위보다 차트가 작다고 라 느껴지면 됩니다 감점사항은 아닌데 실제로 시험을 치고 나서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값이 연한 회색으로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출력을 할때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감점 사항은 아니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상단에 홈을 누르시고 글자 색을 검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윤곽선을 선택해 주시고 용각선도 검정으로 만들어 주시면 인쇄할 때 테두리선과 글자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쇄하실 때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트를 선택하고 파일 인쇄를 누르시면 인쇄할 때 차트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쇄할 때는 차트가 아닌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파일 인쇄 눌러주시면 제대로 인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른쪽에 부분이 잘렸죠? 반드시 한 장의 내용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자동 맞춤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값 1과 1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 정확하게 한 장으로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엑셀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계산용 프로그램이라서 미리 보기가 굉장히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인쇄하면 선이 잘 보이는데 엑셀이 미리 보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상단에 여백을 주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위쪽 여백을 6을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하시면 감점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꼭 가운데로 맞춰서 인쇄하고 싶으시다면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해주시고 파란색 경계선을 왼쪽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여백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정중앙에 인쇄를 할수 있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반드시 인쇄를 눌러서 인쇄를 해서 출력물을 보고 결과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를 선택해 주시고, 인쇄를 누르시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해 주시고 문서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주시고 저장된 파일에 상단에 여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입력한 제목이 자료의 제목이 아니라 작업표 형식의 제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입력한 자료 값에 오타가 있는지 지금 검사를 하시면 현재는 정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입력한 자료값의 순서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 검사를 할때 정렬하기 전에 오타 검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불편해도 정렬이 끝난 후에 오타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렬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점수의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점수가 점점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 최종 점수가 같을 때는 가제 등급의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가제 등급이 ABC 순서로 적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금액은 콤마가 찍혀야 되고 금액이 아니면 콤마 없이 숫자로만 적혀야 됩니다. 모든 값이 숫자로 잘 적혀있고 글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로 잘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선도 모두 잘 되어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프의 범위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의 영역 설정이 틀리면 실격 처리되기 때문에 꼭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사람들은 송경감부터 김찬진까지죠. 그래서 송경감부터 김찬진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생이름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이름 나오면 되고 총점, 파란색이 총점이죠. 그 다음 조종 점수 이렇게 나오면 이상 없이 모든 작업이 끝이 난 겁니다 사무자동화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합격 후기에 합격했다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지만 실격했다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사무자동화 시험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격 처리만 되지 않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실격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험 전에 시간이 된다면 꼭가채점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